심하죠. 해당 차량도 추천하면서 조금은 안심하고자 전방센서를 시공하는 케이스입니다.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. 전방센서인데요. 차대번호를 통해 해당 차량에 필요한 타입과 색깔로 준비했습니다. 견적 산정 및 부품 조회 등 모든 순정진인 시 차대번호는 필수입니다. 전방센서 사양 콘솔 스위치의 모습입니다. EPB 차량들은 EPB에 맞게 핸드브레이크 사양은 그에 맞는 스위치로 교체됩니다. 범퍼 쪽과 차체 쪽을 연결하는 순정 커넥터의 모습입니다. 그 외에 스포티지에 맞게 배선을 미리 만든 후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.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.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흠집을 방지해줬고요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. 센서 크기에 맞게 홀 가공 후 순정 브라켓을 범퍼에열융합으로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. 이렇게 작업하면 차후 센서 교체가 필요할 경우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죠. 단순히 글루건으로 고정시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센서를 고정할 수 있고요. 와이어링을 장착합니다. 범퍼로부터 시작해 실내로 들어오는 배선은 순정 커넥터를 사용해 잭바이색 형태로 만들었으며 콜게이트 튜브 및 전기테이프로 감싼 후 케이블 타이로 꼼꼼하게 고정하였습니다. 이제 스위치 교체입니다. 기어봉을 탈거 후플로 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퇴거합니다. 신품으로 교체하고요. 탈거했던 프론트 범퍼를 장착한 전방 센서 고동에 필요한 배선 작업을 진행 후 작동 테스트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입니다. 완선은 차속 10km 이하에서 작동하며 100cm입니다. 감지거리에 따라 스피커와 계기판을 통해 단계별 알림을 지원합니다.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센터 콘솔에 위치한 스위치를 끄면 되며 r 단기가 변속 시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. 센서 장착 작업에필요한